Uh-huh. <laughs> 꼭 만나자 어, 내일 어디? 만나기로 언제 약속했어? 전화했어? 아니 엄마가 어. 전화했잖아 어머 어머 처음 듣는 얘긴데? 내일은 그냥 집에 있을 건데. 음, 음, 아 빨리 나... 보고 싶어? 응 음, 눈도 빨리 보고 싶어 내일 은 안되고 조만간 빨리 보자 그러자 조만간 빨리 보자 윤타야 오늘야 지유언니는? 지유언니 <웃음> 지유이 지유언니? 내일 꼭 조만간 조만간, 갔지만. 꼭 보자. 그래 꼭 보자 조만간 조만간. 조만간. 삐뽀 앗! 흐흥 피뽀 피뽀. 흐흐 피뽀. 아나흐나 아나. 흐흐흐야흐흐야흐흐흐흐흐흐무야 내가 선물준거예전 그거 잃어버린거야? <웃음> 응? 안기어버렸어 그럼, 만난 지윤이니는안 잃어버렸어. 지윤이는어디어 집에 있다. 뭐라고? 집에 있다. 근데 지윤이 뭐하고 있다, 집에서 찾고 있어. 아니잖아, 너 뭐하고 있다? 테레비카 하고 있어. 근데 언니 공부하고 있어? 네. <웃음> 근데, 닌사를 어? 오늘 날좀 바꿔줄래? 우나야 우나야 우나야 유천야 사랑해 다이자 안녕. 딱딱딱딱. <목소리도> 엄마가, 엄마가 해줘. 할수 있어. 그래. 엄마가 해줘. 아니야 엄마 하는 거 아니야. 어떻게 해봐 도전해봐. 응. 도전? 근데 고풍으로 그 하고. 응? 엄마 내옛날에 응. 응. 차와 고풍으로 좋아해서 차와로 했다. 와, 빨리 씻어라. 문문 문지문지. 응? 문지문지. 응. 음? 음? 응? 응. 안까는 어? 안안 음. 어. 어. <웃음> 아니 손 손이 있잖아. 손. 아니 이거 내리고 손으로 문지문지. <웃음> 이거 비누는 내려놔. 어. 꿀팁이 눈치 에서 얼굴. 어. 어. 응. 꽃땡이랑 눈땡이랑 다. 꽃땡. 어. 들쫑이. 배꼽? 이제 얼굴에 치야 어. 비누는 그만 비누는 그만 물로 해 물로 물에 물 됐다 물 얼굴 다한거야 <달한> 이게? 응 <웃음> 네. 비누가 있나 볼게요 비누. 비누가 있나 볼게요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저쪽으로 돌려보시고요 비누가 있는,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아... 없어요? 다시 씻으세요. 한 번만 더 씻으세요. 응. 없어? 응. 비누 한 번만. 한... 어? 한 번만 더 씻으세요. 내머리 아! 난공아너 하나 더 있어 <웃음> 이리와 오 합격! 우와! 엄마 이거 딱히 잘한다 이리와 나공아 일로와 이리 와 오전! 오우 <웃음> 성공! 4단계 성공하실 수 있나요? 한번 건너 볼게요 나공아 건너 오세요 뛰어! 오 <웃음> 와야아왜 <웃음> 거기 줘? <웃음> 야건너면 줘야지 <웃음> 아너 탈락이야 너 절로가